안녕하세요. 니선드디오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분이 갑자기 질문을 해주셔서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린 적은 있었어요. 실례이긴 했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니까 음, 비교한 거 없나? 어? 아, 이거 너무 빨리 뜨게 해놨구나. 여튼 이렇게 휘어 있는 곳의 공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방식은 똑같기는 한데, 어, 이번에 야외, 휘어 있는 건물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하나 불러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맞췄을 때빈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네, 차근차근 해보죠 이 가이드라인으로 내가 맞추고자 하는 대충 건물에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잡으면 되겠죠 나는 뭐 이걸 위주로 잡을 거다 아니면 뭐 이걸 잡을 거다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잘 보이는 이두 개의 건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오토로 맞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카메라 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오토 하면은 대충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 또잘 맞는 것도 아니야 가운데만 맞아 난 이걸 다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걸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틀어봐도 양쪽이 다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맞긴 맞아요 가운데 라인이 비교를 해보죠 아 비교가 아니라 체크를 해봐야겠죠 맞긴 맞아요 근데 위가 에 너무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요 끝선 테두리에 있는 끝에 점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진이 어느정도 맞았다 싶으시면 요 십자 부분에 있는 이 선들을 다시 이쪽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맞았지만 밑에가 엄청나게 이상해진다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런 사진은 세우는 작업은 잘안 해요 아니면 가로로 찍던 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사진을 세로로 찍는 경우가 많지 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있다는 걸 유의를 해주시고 한 장만 하면 아쉽겠죠 두 장을 두장자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이건 그렇게 많이 휘지 않았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컨트롤 J를 눌러서 우선 라인을 그어줍니다 가운데 라인을 먼저 맞춰주고 여기서도 컨트롤 T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동시에 누른 채로 땡겨서 땡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맞겠죠 가운데 라인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계속 바꿔가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진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이쪽은 조금 덜 나왔죠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만 눌러서 알트까지 같이 누르면 이쪽이 같이 움직이니까 컨트롤 쉬프트만 눌러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대충 맞긴 하겠지만 분명 이쪽이 같이 삐져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을 당겼으니까 그래서 이쪽도 같이 다시 한번 더당겨주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맞아요 양쪽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당기시다 보면 맞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맞으면 안 되겠죠 밖에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에바퀴가 네, 이쪽이 좀더 올라왔죠. 이쪽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라인을 여러 개 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좀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더 빼준다. 그주시고 이쪽은 맞았는데 이제 또 여기가 눕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가운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만 안 삐져나가면 돼요 밖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들어오지 만 않으면 됩니다 그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봐야겠죠? 맞나? 여기도 맞나?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뭐 건물이 원래 휘어있는 건가? 요 라인을 잡아서 보면 건물이 약간 휘휜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맞춰주면 좋으니까 맞춰줍니다 살짝 휘었네 아무튼 이렇게 맞춰주시고 요 십자 위치에 있는 걸 가운데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어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죠. 다시 또 당겨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맞나?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살짝 또 누웠죠? 땡겨주고, 이쪽 조금 더 땡겨주고, 오케이. 그럼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안 맞아. 맞는 건가? 네, 이쪽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휘어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렌즈 때문에 그런가? 여튼 이 부분은 뭐, 좀 있다가 따로 맞춰줘도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틀이 맞았으면 엔터를 쳐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빈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좀 처음에 찍을 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찍는 거는 뭐 자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찍기 힘들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만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이걸로 그냥 움직이시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여기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주신다던가, 이렇게 요 안에서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맞긴 맞죠 휘었네요 나중에 뭐트랜스폼의 아까 그 부분이 좀 나는 좀 어색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이렇게 파일 맞춰주시면 돼요 꼭 그걸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대충 맞죠 하지만 이렇게 빈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건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말씀해주신 이 사진이에요 원래 가운데 모델 있었는데 그냥 대충 지웠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죠 건물이 하나는 뒤로 누워있고 하나는 앞으로 누워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은 그리드 이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시고 여기는 하나만 그으면 되겠죠 컨트롤 T 그래서 우선은 맞춰요 그냥 여기 맞추고 여기를 맞추게 되면 여기가 점점 점점 딸려 나오죠 대충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시뭐 어느 정도 는 맞아요 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보셨듯이 얘는 뒤로 누워 있고 얘아 얘가 뒤로 누워 있고 얘가 앞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맞추기가 시간이 좀많이 오래 걸려요. 하다 안 되시면 그냥 가운데 걸 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나 싶을 때 이제 가이드를 약간 옮겨서 보는 거죠. 제대로 맞았나? 네, 맞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끔 이걸 까먹어요. 꼭 이거를 다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비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여기서 요렇게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밑에 있는 배는 못 살려요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는 살릴 수가 있죠 여기는 뭐 그냥 아까 그 부분이 말씀하시기도 도장 툴로 하면 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걸 도장 툴로 운전하고 앉았어요 도장 툴보다는 갖다 붙이세요 어차피 지금 봤을 때는 날이 좀 약간 흐린 날이어 가지고 컨트러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위치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걸또 옮기면 티 나니까 이번에는 아 이게 있네 그럼 위에서 잡아보면 되겠죠 위에서 이만큼 하지만 아무래도 고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일자로 안 되고 살짝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요 아이고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맞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티 안나게 갖다 붙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밑에 약간 어두우니까 이제 작업을 할 때, 슬쩍 어둡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덜 티가 나겠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 오늘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왜 저기만 접히지? 이 끝에, 외곽에 있는 점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신 후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걸 꼭 이렇게 사진의 끝선에 맞춰주셔야 정확한 비율대로의 사진이 완성됩니다. 이걸 그냥 두시게 되면 보기에는 맞아 보이는데 뭐 밑에가 너무 퍼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 됐네요. 6월 1일인데 이렇게는 음. 어,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